꽃을 들었는데 그것도 공자가 들었잖아. 공자, 공자면 모범생인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공자가 꽃이 두 개야. 꽃이 두 개, 꽃을 하나만 모르는데 이 꽃도 만나고 저 꽃도 만나고 어 꽃을, 꽃을 여러 개서 뭔가 화, 화 이렇게 된 거죠. 화, 화, 화, 화. 그걸 잘못 말하면 이걸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림 공자가 되는 거지 네. 그림, 그림을 네. 그리는 네. 공자냐, 네. 정말 플레이 보이냐는 네. 한끗 차이야. 마음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화! 화화! 화화! 화화! 니! 니! 화화! 화화! 네, 그림 그리라, 이거지. 내가 그럼 살 테니까. 니, 화화! 화화! 그림 그려요, 내가 사요. 니, 화화! 오케이, 감 잡았죠? 다 잊어버려도 돼. 과거 없어. 과거 남자 다 잊어버려요. 자, 화화! 화화! 화화! 화화! 화화! 화화! 화장품 할땐 화니까. 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너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이화이화화화화화이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 <웃음> 니 자, 너, 니 자, 니 자, 니 자, 짜. 니 자, 짜, 껌덩어라는 짜. 짜. 짜. 짜. 거, 이거, 이거 잡는 거야. 자, 짜, 짜. 짜. 화짜. 화짜, 화짜. 이게 화가야, 화가. 화가할 때 집가짜를 쓰자. 네. 자, 화짜, 화짜. 수업이 또 다르지, 연예인들 수업하고. 어. <웃음> 이 수업이 어쩌면 더잘 팔릴 수 있어. 왜냐면 사람들은 짜. 단순하고 편해야지 이걸 들고 있지. 조금만 네. 어려우면.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건 쉬운 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시원스쿨이 돈을 번 거는 이놈의 게 슈퍼 슈퍼 기초야 개념 없이 들어야 돼 아우 뭐 생각을 하고 오 맞다 오 진짜 이런 거 아니야 멍멍 멍 하면서 해보세요 멍멍멍 멍. 멍 때리다 멍 때리다 멍꿈 꾸다는 거야, 꿈꾸는 거야. 꿈 꾸는 거야 꿈멍 자를 자멍 몽상, 몽상, 몽상, n 상 m 이상. <웃음> 상 n 꿈 Mong, Mong, m 상. n g m 상멍 g m o n 꿈만 꾸 n g 멍상 n 상 m 상. n 상상상 상. 상. 멍 o 멍 g m 상 n g m 상이 g Mong, Mong, Mong, Mong, Mong, m 오늘 g m 이 오늘 어디 마사지를 갔다 온 거예요? 음. 왜 이렇게 m o 이 이쁘게 n g 이 o n g m o 누 g 야 아, 어쩌지. 아, 야, 조명만 비치면 사람이 살아나요. <웃음> 역시. 역시. 다. 그때도 막여 조명을 한 20개를, 아, 맞아, 맞아. 어, 20개를 아, 맞다. 셀카를 찍었는데 다 이쁜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조명이 20개가 다르니까. 이게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해. 무슨 미팅 할 때마다 저거 저거 저거 어, 어. 저거 저것도 저거 요거 저거 너거 어. 중국말로 너거 너거 너거. 저거, 너거 너거 너거 어 너거 너거, 너거, 너거, 너거. 너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너거 이거 하고 저거 저거 하고 저거 저거 아 너거 어. 조명도 중말이에요 똑같아요 너거 저거 어 너거 저거 자 오늘 지금 뭐냐면 그동안 했던 거다배워고 있는 거예요 화화 화화 화자 화자 화가가 뭐라고요? 화짜 화짜 s y 아, 어 u r w 화 a t s your, w 화화어 s your, what's your, what's your, w 거 a t s y o u 거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 o 가 r what's your, what's your, 자 자 워짜, 돈은 여기서 벌어요. 워짜, 모든 게쉽고 단순한데 이 진리야. 그렇지. 인생을 좀 쉽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나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쟤. 사는지 몰라. 그치요? 워짜, 워거 어떻게 기초가 됐어? 원투도 아니고 워 원. 아돈벌라가워 되니까. 워짜, 워짜, 리짜, 리짜, 워짜 리짜, 워짜 리짜, 워짜 리짜, 워짜 리짜, 평양 가기대가 있고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평양 가기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그거를 돈을 대가지고 평양에 대한 과학기술대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음.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수님들이 가서 거기서 그거를 하니까 졸업생들이 어머나, 한국 교수님들을 그래도 배우는 거야. 근데 뭘 배우느냐? 일단 옷 입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말투를 배우니까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해도 애들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거냐면그 환경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딱 대학생 나갔을 때 반듯하고 좀 품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애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참 크게 답답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대학 딱 졸업해서 근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싸먹을까 한다고. 근데 평양 연병 가기 대에서 졸업하는 애들이 어머나 다 취업이 되는 거야 북한 쪽으로. 특히, 그레온 공강산, 그, 그, 기할 때, 관광가이드, 뭐, 해를 보면, 응. 연병 가게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왜?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과감하게 욕을 한 거죠. 평양에도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응. 있는 땅을 다 골랐더니, 어디를 골랐냐면, 평양에 있는 포대가 있었어요. 수도 방위 사령처럼. 그 포대를 딱찍어서 여기를 달라. 그 다음날 없어졌어. 부대가 <웃음> 그 몇십만평이 되죠? 그 좋은 땅에. 그래서 그 평양 가기대에다가 지금까지 300억 정도가 들어가 갖고 해가지고 학교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끊기지 않고 가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수님들이 또 미국에 온 교포들도 많아. 그런데 얼마나 그렇면 미국에 온 교수님들이 얼마나 의상이 또야야리꾸질하다고 날씨 같은 거 있잖아 여름에 막 설랑설랑설랑 설랑 설랑 막 어머나 지막 우리가 뭐 꺼죽대기도 뭐 아니고 뭐 이상한 천하나 들르고 다니잖아 학생들이 눈이 두그러져가지고 오. 왜냐면 유튜브에서 그게 녹화되는 거 봤더니 아 그거 뭐 애들 공부 안 되겠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애들이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이나 다른 대학 나온 애들이 이제 중간에 대학원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내하고 왜냐면 일단 뭐냐면 일단 개인 바디가디를 다 해줘 공항에딱 내리면 얼씬도 못해 다른 데못가차딱 하면 거기 태워주고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해주는 거야 뭐 그때 백불 200불 딱 주면 헉, 영웅이야 영웅 영웅이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면 북한 사람들 주려면 돈좀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어른들은 뭐가 면막막 막 바리바리 싸가잖아 그래야 돼. 그게 그 사람들 안에 그거 옷이가 있잖아. 갔다 보면 다 벗어주고 와요. 왜? 주고 싶은 거야. <웃음> 왜? 그 사람들은 이 옷이 <웃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 옷이 막단 간부에 여기 줘도 준 것도 <웃음> 다 간부 와이프한테 가는 거야. 이게 쭉쭉 가요. 그럼 뭐야? 새 옷을 사줘야지 왜 이끈을 줘요? 옷도 주고 주고 주고도 줄게 없는 거야. 죽어, 죽어. 이것도 또. 이거 주고. 그러니까 뭐냐아 한국에서 오면 사람들이 인식이 좋다 이걸 아니까 이걸 아니까 막 되게 또 잘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쓰는 게 팔자가 돼야 돼사먹 이게 누가 사주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것 같지 근데 그 쓰는 사람들이 복이 많더라고 진짜 그냥 어디 가서 내가 내가 마이너스 없더라도 내가 쓰는 게 그게 최고인데 뭐으는게 없던데요 맨날 쓰다 버리 근데 한 방에 벌 때가 오겠지. <웃음>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도 모아지 않는 돈들인데 아무튼 그 마음에 그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주는 버릇 이거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좀안 받으려고 했다가 그걸 받기 시작하면 친구가 돼서 꽌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뭘해 주고 싶은 거야 또이 어려운데 여기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왜 수업료 하나도 안 받아 수업료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뭘해 주고 싶냐 무슨 사업권을 또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뭘 하나 주고 싶어해 그러면서 통일교가 했던 평화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망해가지고 북한이 그걸 이제 제조하고 움직이거든요. 통일교는 나오고 그걸 주고 싶은 거야 이제 평양가기대한테 자동차 회사 가져가서 하라고 해. 신뢰. 신뢰가 쌓인 거니까. 공부하니까. 그래서 딱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갈게. 평양가기대. 평양가기대 딱가가지고 공부 <웃음>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어, 겁이 <웃음> 나고못나는거 아니야? <웃음> 이게 딱 분위기 딱 조성될 때 그리고 뭐냐면 항상 먼저 봐야지 뭐가 사업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먼저 이렇게 연관도 되고 사업을 떠나서 뭐 재밌죠 누구도 못 가는 북한도 가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먼저 보면 의식이 3,4일 전에 판문점을 갔는데 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생전 처음 가봤는데 <웃음> 앞에 바로 500m 군인들 초소딱 지키는 곳이 제 전방 제일 전방인데 <웃음> 가슴이 먹먹해 뜰 안에서 막 막해 쌀데 없이 거기서 뭐해 그냥 젊은 청춘들이요 그냥 땅굴 뚫고 들어가고 되는데 아무튼 통일을 해야 되겠다 쌀데 음. 없는 건 녹음이 됐어 요자화화화화 아까 와 아까 배터리 또 떨어졌어요 아, 아, 네, 네. 어. 아 진짜 배터리 배터리 선생님 배터리 있어요 어 있어 요 있어 요 배터리 충전기 어, 있어요 다 연결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S> <S> 어제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냐면 중국말로 명도자라고 해요. 명도자, 명도자, 지도자를 명도자, 간부 핵심 책임자를 명도자라고 해요. 우리가 다 명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아 USB로? 네이거어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돼. 그면 돼. 거기다 두도 돼. 아선 선이 아큰 선이 큰 선에 들어가 음. 유선으로 그냥 찍으면 돼. 올라가면 됐네. 됐네. 반대로. 반대로. 돌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중말로. 반대로. 반대응 반대로. 반대로. 반대. 반대. 반대로. 그러면 되나요? 네. 오 되네. 웬일이니? 이렇도 세워지지도 않을까? 여러 가지 분작이 필요할 거같도 아. 두루마리 하자면 보기가 편하니까. 여기 있다 가방 가방 가방 있어것 같아요. 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